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11회 복귀 방송입니다. 어, 이번 주도 별난카페도 로또를 샀어요. 어, 그 이유는 필출 삼스 크럽 헌터 연구실에 고정 한 수를 올려드렸거든요. 어, 그래서 어, 이별난카페도 그것을 고정 수로 가져가, 가져가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샀습니다. 어, 그건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0 1일의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어, 일요일 날, 어,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 날은 자료를 못 올려드렸습니다. 화요일 날은 대분류 특이 패턴, 수요일 날은 로또 용지 분석, 목요일 날은 관심그룹, 금요일 날은 니수중,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어,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음, 별난 카페는 자료 수집을 일에서부터 통계를 놓기 때문에 어, 지금 자료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어, 시간을 좀 많이 다른 분들보다 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에서부터 어, 어, 직전까지 이번 이번 같은 경우는 1 1 0회까지를 통계로 놓기 때문에 통계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좀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해요. 어, 그만큼 어, 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또 구독도 좀 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별난 카페가 좀흥이날수 있도록 자료 올리는데 좀흥이날수 있도록 좀 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1011의 대분류 복기입니다 어, 1그룹에서는 요 2월수에서 9하고 12가 나왔습니다. 어, 연속해서 2월수가 2개가 나오고 있네요. 어, 또 2월수에서는 어, 26이 나왔습니다. 또 어, 35도 나왔고요 그래서 1그룹에서는 4개가 나왔습니다. 2그룹에서는 보너스볼 하나 딸랑 나왔어요. 보너스볼만 나왔죠. 그 다음에 3그룹에서는 3중복에서 1하고 38 이렇게 나왔고요. 2중복과 기타는 전멸했습니다. 한 수씩 있었죠. 었 그래서 기타 석들릭이 거꾸로 거꾸로 거꾸로 어,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룹과 기타는 전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터 범위는 다 지켜졌고요. 음, 여기 이웃수가 아, 그 1010회에서 전멸했기 때문에 필출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두 수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특이 패턴 복귀입니다. 아, 13으로 나눴을때 나머지가 1인수였죠. 4수죠. 어, 이번 주에 추를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건데 8연속 중이었습니다. 어, 이번 주에도 추를 해서 1이 추를 해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제 9연속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은 어, 로또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어, 7 세로라인과 4, 5, 6을 포함하면 아, 여기가 3연멸인데 타이기록이라고 말씀드렸죠. 1에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딱 3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필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아, 그거보다더 확실한 증거는 아, 근거는 여기 21을 빼놓고 보면 6연멸이 되는데 아, 1에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8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걸로 볼 때는 아, 필출이 거의 확실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여기에서는 35하고 보너스불 42가 나왔습니다. 2 1을 빼놓고 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35하고 보너스불 42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것도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렸는데 이거는 1에서부터 현재까지 8연멸이 딱한번 있었고 나머지는 6연멸 이내에서 다 출을 했는데 이번 주에 여기에 좋은 수가 있는지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8연멸도 로또 1에서부터 8회까지가 8연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는데 여기는 아쉽게도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7연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회차에도 또여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이 e q s 죠 입구수가 필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근거는 여기 12를 빼놓고 봤을 때 1에서부터 현재까지 12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9연멸 이내에서 나왔다 그랬죠? 12를 제거하고 보면은요. 그래서 12연멸이 딱한번 있었고 나머지는 9연멸 이내에서 다 출을 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12하고 12, 2월 수 12하고 42 보너스 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를 제외해 놓고 보면 보너스 볼이 나왔네요. 아쉽게도 그래서 42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롯데용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여기7 8끝인데요7 어, 8끝수가 1에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딱세번 있었는데 현재 타이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죠. 3연멸 어, 했는데 여기서는 어, 38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네번째입니다.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죠.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요. 1에서부터 현재까지 8연멸이 딱두번 있었는데 현재 8연멸이라서 타이 기록이죠. 그래서 여기 좋은 수가 있는지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선은 26하고 38하고 두 개가 나왔습니다. 두 개가 나왔어요. 어, 이 별난 카페는 3 8팔이고 하나 가지고 갔더니 또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로또 용기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풀 주변수죠. 어, 이번에 차이는 풀 주변수가 어, 가지런히 정리가 돼 있을 분들로 어, 개수가 여섯 개밖에 안 돼서 어, 기회가 어, 기회일 수도 있, 있, 있다라고 이렇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어, 이. 불치변수는 출연빈도가 높은데 어, 개수가 적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 38이 나왔습니다 불치변수에서요 자, 다음은 롯데용기변수 섯번째입니다 불붙은 그룹이죠 이게 불붙어서 계속 출할건지 아니면 이제 그만 제외가 될건지 이걸 살펴보자는 거였어요 1895가 어, 8연속 출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12연속 출입니다. 어, 신기록에 신기록을 써가는 거죠. 그랬는데 또 나왔습니다. 이번주 또 나와서 이제 1 3연속이 됐어요. 완전 불붙은 그룹이 됐죠. 그래서 여기는 1하고 어, 9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지난주도 9하고 15가 나왔었죠. 어, 완전 불붙은 그룹이 됐어요. 다음주에도 여기는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 1구간이죠. 1구간이 어, 18연속 출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18연속 출이라서 어, 타이 기록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그만 전멸한다면 9수를 제거하는 거였는데 역시 여기서도 어, 1하고 어, 9가 7했습니다. 그래서 어, 19연속 신기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다음 주에도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풀붙은 어, 그룹이에요. 이제 지금은 뭐 한, 상당히 지나갔잖아요. 8연속이 딱한번 있었는데 지금 12연속, 이 13연속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어, 목요일날 올려드린 관심 그룹입니다. 네 그룹으로 올려드렸죠. 어, 그런데 첫 번째 그룹에서는 3 8이 출했고요. 어, 두 번째 그룹, 그룹에서는 12가 2월수로 나갔습니다세 어, 번째 그룹에서는 38이 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룹은 전멸했네요. 네 번째 그룹이 개수는 제일 많은데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그룹은 이번 주에도 또 살펴봐야 되겠어요. 여기는 세 개가 출하고 한 개가 한 그룹이 전멸했네요. 자, 다음은 금요일날 올려드린 네수 중입니다. 네 수. 5, 7, 32, 38을 뽑았는데요. 어, 이거는 어, 원본에 그 화요일날 올려드린 어, 이 원본은 화요일날 올려드린 대분류 중에서 어, 3그룹이었습니다. 3그룹인데 어, 여기서는 어, 38이 출했고요. 원본에서는 어, 1하고 38이 출했습니다. 두 개가 출했죠. 자 이렇게 해서 어. 100, 1010회 복귀 방송을 1010회 1011회 복귀 방송을 여기 마치고요. 다음은 필출 삼수크롭 복귀입니다. 어, 라이님께서 세수를 또 올려주셨는데요. 어, 여기는 31, 38, 43 이렇게 세수를 올려주셨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는 38이 출했네요. 어, 라인인 자료는 월요일 날 올려주시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그, 어, 시청하시는 분이 늘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출을 하든 아니면 전멸을 하든 어, 충분히 그 개인 자료, 각자 자료하고 비교를 하실 수가 있어서 좋잖아요. 또 라인인 자료가 일반적으로 적중률이 높은 편인데, 어, 지난번에 한번 슬럼프에 한번 들어간 적은 있었죠. 자, 다음은 어, 이별랑카페가 올려드린 자료입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이 헌터가 별랑카페인데요 어, 목요일날 필출 3수로 올려드렸고요 어, 금요일날 고정수로 올려드렸는데, 어, 모두 다 전멸했습니다. 전멸했고요 어, 이 3수를 뽑은 여기 원본에서는 여기서는 1위 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19, 34, 40을 뽑아가는 바람에 여기는 전멸을 했죠. 이 삼수가 전멸하니까 여기서 고정수를 뽑았으니까 여기 또 자독으로 전멸이 되죠. 그래서 원분만 적중을 했습니다. 여기는 실패해서 회기자료인데 회기자료는 거의 제가 뽑는 회기자료를 뽑는 게 이제 보시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데 기준이요, 기준이 다양한데 이 별란카페가 뽑는 이 회기자료는 어,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는 거의 한개 이상은 출하는데, 지난주에 한번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가끔 전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어, 거의 적중을 하는데, 어, 출하는데 어, 지난주는 전멸을 했습니다. 이번주에는 일이 출을했네요 음, 여기서 세수를 잘못 본 바람에 고정수도열었습니다좀 어, 어, 안타까워요. 이벨랑카페가 왜냐하면... 어, 이 어, 헌터 연구실 이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 몇분 몇 되시지는 않지만 은이별난카페가 어,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좀잘해잘 어, 잘 적중을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어, 그게 그렇게 잘하려고 하니까 그런지 예, 요 근래에 어, 이렇게 원본에 선출하고 어, 그 대상수 삼수분된 실패하거나 또 지난주는 아예 원본 자체가 전멸을 했었죠. 회기 자료가 전멸했어요. 좀 안타깝죠. 어, 그래서 도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어, 지금 그, 어, 뭐냐면, 어, 그, 헌터 연구실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어, 월 회비를 만 원씩을 내시는 분들이잖아요. 어, 그런데, 어,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아직 거기에서, 어, 내리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 열람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도움을 이렇게 지금 어, 명쾌한 도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그 죄책감 속에서 그렇습니다. 책임감이라 그래야죠. 어, 책임감 때문에 어, 제가 어, 더 연장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하여튼 이 별난 카페가 어, 이렇게 세수를 뽑는데 실패를 했더라도 어, 최선을 다했으면 좀. 다 했다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아, 그런 바람입니다. 어, 아, 여기 34를 이 별난카페도 가져갔어요. 뽑은 거 한번, 아, 제가 구입하면 보여드릴까요? 예. 어, 이번 주도 그래서 로또로를 제가 샀습니다. 어, 아, 이렇게. 고정수를, 어, 아, 별난카페는 6, 9, 34, 3, 38, 이렇게 네수를 고정수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 이렇게,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샀습니다. 어, 이렇게요. 어, 여기 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음, 이쪽 거는 지금 이쪽 거는 이 좌측편에서 나왔고, 여기 우측 거는 우측편에다 다시 써놓은 거예요. 보시기 좋게 글씨를 크게 쓰느라고 다시 옮겨 썼습니다. 여기에서 어, 이 별난 카페가 6, 9, 34, 38을 고정수로 가져갔죠? 다 들어있죠? 6, 9, 34, 38은. 요맨 밑에 있는 건이건 반자동입니다. 요거 나머지는 다 가져갔어요. 그랬는데, 이 고정 내수 부분 거에서 어, 두 개만 적중이 됐습니다. 9하고 어, 38이 적중이 됐어요. 어, 그래서 여기 두 개는 다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개는요. 어, 그랬는데, 어, 결과를 보면은요, 어, 여기에서 9, 35, 38 이렇게 해서 5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9, 35, 38에서 5등이 나왔죠. 그 밑에 것도 9, 35, 38 이렇게 해서 5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별란 카페는 만원어치를 샀는데 아, 일단 어, 5등만3 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도 고정수 4개 뽑은 것 중에 두 개를 적종했는데 이번 주도 또 같이 두 개를 적종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나머지 수를 가져가는 거가 이제 어, 그 전멸한 그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은 제가 필터기로다가 자료를 어, 사지 않고 이것들을 아, 이게 산게 아니고 고정수를 네개 뽑아놓고 산 겁니다. 근데이 어, 파워 고정수가 전멸을 한, 어, 두 개밖에 안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5등으로 머물렀습니다. 여하튼 5등 이상은 이 펠라 카페는 뭐또 구매, 구입을 안 해서 그렇지 구입하면 5등 이상은 고찰합니다.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필트 삼수크럽, 아, 거기에 좀 속시원하게 좀, 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좀 안타깝고요. 아, 이번 주에도 어, 최선을 다해서, 어, 자료, 그, 고정한수도 올려보겠습니다. 다음 해차요. 천, 어, 천, 12회차죠? 아, 천, 12회차죠? 어, 이제, 좋, 좋게 당첨될 시기가 올 겁니다. 여하튼, 뭐, 그, 우리,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보니까, 아, 고수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별난카페가 자료를 올려도, 어, 아, 저건 아니다. 이렇게 구분 다들 하실 거라고 믿지만은, 어, 아, 그래도 이 별난카페에 아, 울린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아, 그점 어,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어, 좋은 자리에 올려드리도록 올리도록,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